이 문제는 지난 2023년 법원 5급 승진 기출문제예요.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3번인데,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뭐쭉 얘기 나와요. 근데, 일단, 이 탄핵 증거라는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건 완전히 개껌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, 탄핵 증거라는 게 뭐예요?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?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? 공 탄핵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거로 쓸 수가 없어. 증명력을 깎아내리는 데 쓰는 거지. 그러니까 탄핵 증거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. 그죠? 그래서 죠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증거는 뭐를 한데 쓰는 거예요? 증명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쓰는 바로 증거다. 뭐 예를 들면 이런거지 뭐 누가 막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막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상대측의 이제 변호인이 그러는거예요 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어? 미, 증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거짓말만 임상고 어 지금까지 전과 8범으로서 교도소만 들락거리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, 그죠? 그 사람이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하면서 그 신빙성을 깎아내릴 때 쓰는 것이 탄핵 증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 자체를 입증시킨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, 그죠?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핵 증거는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야?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쓴다. 그리고 어, 공소사실을 입증한다든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거 이런 거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